내가 저번주에 이제 상담을 하는데 전문의가 이제 상담을 했어요 내그전문의 괴로움 상담 내용 중에 외모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야너 음, 정도면 괜찮다 에, 그런데 네가 어, 돈을 들여서 완벽하게 리모델링을 한다 하더라도 그 순간부터 넌 괴로움이 배가 되는 것이다 왜? 에, 미인이 팔자 가시다라고 하는 건데 근거가 있다 자, 미인이다. 미인이면 미인을 선택하는 미인을 선택하는 남자는 능력 있는 남자일 것이냐 능력이 없는 남자일 것이냐 어때요? 대부분이 능력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뭐 지위나 명예나 뭐뭐 뭐, 응? 금권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남자가 미인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럼 너는 어, 그~ 능력 있는 남자의 선택을 받아서 결혼을 한다 그러면 그 능력 있는 남자가 그 능력으로 너를 샀잖아 그러니까 그 재미가 붙어가지고 너를 평생 이뻐하고 사랑하고 오와동동하고 사는 게 아니고 어~ (1~2년이면은) 그~ 너를 에 선택해서 에 나누는 사랑의 즐거움이 사그러들고 그러면 또다시 그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또 다른 여자를 선택하고 것이다. 너는 상처받고 버림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외모가 이쁘다고 해가지고 어, 그것이 되면 너의 괴로움을 네 삶에 있어서 너의 괴로움을 해소시키고 어, 행복과 좀더 가까워지고 이거하고 전혀 별개다 어, 오히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괴로움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 중생세계의 구조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머리는 끄덕이는데, 가슴으로 안 다가오는 것 같아. 응.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세계라고 하는 거, 이제 출가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인데, 출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냐면은, 이 사바세계의 부처님이 금수저 중에 금수저인데, 모든 걸 가졌다 하더라도, 예, 가진 만큼 괴로움이 상대적으로 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가졌다 하더라도 말 그대로 노병사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한 고로 고통은 이 사바세계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다 모든 생병들에게 자비강명이 같이 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광명지오마모카바이로첸나 마하모드라, 마니파드마지바라, 우라하반들타야오모마모카바이로첸나 마하모드라, 아니 파드마 찌바라 아브라바들 타야호 모 마모카 아이오자나마 무드라 하니 파드마 찌바라 아브라바들 타야호 앞에 있는 법의집을 덮으시고 저에게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법의집을 덮어주세요. 그렇지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할 내용은 부처님 일대기 중에 열반제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일대기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처님 모신 날이 4월 8일이고 또 출가제일이 2월 8일이고 12월 8일, 5월 8일이 예 뭐 성도제일이고 2월 15일이 열반제일이 되겠습니다. 고개를 들으세요. 보살님. 그렇죠. 그 옆에 고개를 들으시고 그 저기 듣기가 어려우시면 뒤에 가서 앉아계시면 돼요. 음. 여기는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해야 되는 시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보살님이 듣기 어려우시면 뒤에 가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뒤에 컨, 옆에 컨트롤 해주세요. 응. 응. 그래요. 그래서 활상 성도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법문을 듣는 것은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듣는 것이고 가슴으로 듣는 것은 즉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아, 자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쉽히 그렇게 가볍게 에, 제가 아, 이렇게 자세에 대해서 어, 여유롭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을 집중하는 것 그것이 삼매고 삼매는 곳 모든 것이 열리는 것이고 나를 내려놓음으로써 하나 되는 것이고 하나 됨으로써 새로운 것이 보이는 것이다 라는 것은 기본적인 자세가 되겠습니다 팔상성도 얘기합니다 토솔내이상 비랑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관상, 설산수도상 수화학마상, 녹건정법상쌍님열반상 이렇게 여덟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도설천에서 중생구제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 하나고 도설내이상비란강생상 오셨는데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시오입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나두셨다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지금부터 전개가 됩니다 그것이 삼원유관상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문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것을 봤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도 기존의 생각, 업성, 가치관 나의 정신세계를 내려놓고 볼수 있는 그러한 눈 전환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부처님도 서가 모니부 전님 되시기 이전에 고달타, 실탈, 시탈, 고다마 실탈 타의 왕자, 태자의 신분에서 다시 얘기한다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신분에서 누릴 수 있는 것에서 전환점이 되는데 그 전환점이 뭐냐면 사은유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태자, 태자 누리고 사는 가운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삼은 육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무엇을 봤느냐 그러니까 평소에 보지 못한 걸 봤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노병사가 되겠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을, 이것은 어떠한, 아, 그 어떠한 신분에 있거나. 어떠한 존재거나 겪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부귀영화를 아무리 누린다 하더라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부처님만이 그러니까 서가 모니 부처님 이전에 고달타 실 고다마시탈타의 왕자 신분, 태자 신분에서도 별수 없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또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부경을 아무리 쫓자, 는다 하더라도 이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별 수가 없다. 제가 또 너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귀에 딱지가 안들어간 내용이 있어야 무리 이쁘고 잘나고 우아하고 품위. 있는 우리 제일 앞에 앉아 있는 버려공보살도 세월이 그러니까 별 수가 없더라. 응? 늙고 병들고 어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건별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 노병사를 벗어나지 않는 하는 괴로움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삼원육안상이. 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류 보편뿐만 아니라 생명 보편에게 적용되는 내용이고 나의 문제다라는 것으로 이것이 치환되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의 해결은 기존에 노병사를 해결하는 것, 고통을 해결하는 것의 방법은 청구에가는 것이다. 어, 지금 여기에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 청구에 가서 해결하는 것이 기존 종교가 주장했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아, 사과모님 부처님이 청구해 가는 것은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 예,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푸는 또 다른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출가고 사유고 출가는 버림으로써 이 문제에 집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상황들을 버림으로써 어, 새로운 시도를 해본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에? 그러니까 출가의 의미는 굉장히 아주 크고 어, 중의적인데 어쨌든 버림으로써 얻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무엇을 버리냐 나의 생각, 나의 상황들을 벗어나서 어,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생각, 나의 상황은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고 업성대로 어, 사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따라서 해보세요 유심 유식 예. 네 생각대로 보여지고 네생각도 들려지기 때문에 그 생각 안에서 벗어나서 살 수가 없다 라는 것이고 어 그래서 네 생각을 벗어나서 예. 존재하는 세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생각 안에만 있는 그 세계에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유심유식이 되겠습니다 생각밖에 있는 것이 존재하는데 생각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행위할 수가 없는 것이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모두가 업성이라는 우물한 개구리 안에 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일테면은 아내 생각의 범죄에서 내가 살아가는구나 라는 걸 안다고 한다면 이 생각의 범죄를 벗어나 존재하는 세상은 무엇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이러한 변화 혁신이 스스로에게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는 같이 한번 해봐요 업장 소멸 땡큐 고자의 맛이다 업장 소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 그래서 출가는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출가 수행을 함으로써 수와 항만 모든 번뇌를 접복받고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답이 나왔어요.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의 내용이 이제 고통을 해결하는 것 이게 되겠습니다.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 이게 되겠습니다. 깨달음의, 깨달음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 그래서 깨달음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팔만장경을 두루 두루 앞으로 어 얘기하고 뒤로 얘기하고 하더라도 뭐 다음이 없고 여러분들이 이야기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2월 15일 열반제일을 기해서 어, 열반 깨달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 추스려서 열반사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오늘 말씀드릴 내용 같이 한번 해봐요 열반사덕 음, 법신사덕 그래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팔만장경이고 팔만장경은 결국은 고통을 해결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 노병사를 해결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 어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무엇일 것인가가 불교의 포인트 에기스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불교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고통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된다라고 하는 면에서 귀를 좀끈 열고 들어주시면 땡큐 감사하겠습니다. 음, 첫째, 출가를 단행했다는 것부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전제되는 것은 부귀영화다라는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에? 그러니까 부귀영화를 누리면 행복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부귀영화를 쫓는데 남는 건 뭐냐면 은 노병사만 남는다 이 얘기입니다. 어, 이일테면 내가 이뻐지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견적도 안 나오는데 어, 최첨단의 의술을 에, 이제, 이용해서, 최첨단의, 최첨단의 의술을 도입해서, 에, 리모델링을 완벽하게 다해다 하더라도 괴로움은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뻐지기 위해서 굶어야 되고, 다이어트 하면서, 몸매가 이제 좀 볼륨감 있게 잘드러내기 위해서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것도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음식을 절제해야 돼요. 절제하는 것도 고통스러워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달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것도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어찌건 참고, 싫든지 밉든지 악착하게 돈을 벌어야 돼요. 돈 벌어가지고 돈 벌어서 이제 최고의 강남에. 어, 의술을 가진 그 양반한테 가가지고 완벽하게 김태희로 변신을 좀 해달라게 수지로 변신을 해달라게 어, 해요 어 돈을 딱 맡기고 그러면 이제 견적을 다 내요 그런데 이제 어, 수술하는 순간에서부터 어, 이를테면 깨어나고 며칠 동안에는 먹지도 못하고 막 그래요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퉁퉁 풀어가지고 경험 있죠? 어, 고통스러워요. 참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완벽하게 참아서 이제 리모델링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생각대로 되면은 남자가 줄줄이 따를 것이고 뭐 그냥 또 삶이 만족할 것이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어, 그때부터 또 다른 고통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고통이 전개가 돼요. 제가 저번주에 이제 상담을 하는데 전문회가 아, 이제 상담을 했어요. 내그 전문의 괴로움 상담 내용 중에 외모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야, 음, 너 정도면 괜찮다. 아, 그런데 네가 아, 돈을 들여서 완벽하게 리모델링을 한다 하더라도 그 순간부터 너 괴로움이 배가 되는 것이다. 왜? 에, 미인이 팔자가시다라고 하는 건데 근거가 있다. 자, 미인이다. 이? 미인이면 미인을 선택하는 미인을 선택하는 남자는 능력 있는 남자일 것이냐 능력이 없는 남자일 것이냐 어때요 대부분이 능력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뭐 지위나 명예나 뭐뭐저 응? 금권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남자가 미인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럼 너는 그~, 그 능력 있는 남자의 선택 받아서 결혼을 한다 그러면 그 능력 있는 남자가 그 능력으로 너를 샀잖아 그러니까 그 재미가 붙어가지고 너를 평생 이뻐하고 사랑하고 오하둥둥하고 사는게 아니고 어, 1, 2년이면 은그 너를 에, 선택해서 에, 나누는 사랑의 즐거움이 사그러들고 그러면 또다시 그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또 다른 여자를 선택할 것이다 너는 상처받고 버림받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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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고로 고통은 이 사바세계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사바세계에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무슨 이 있어요 정확히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부귀 영화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는 고통이 해결이 안 된다는 라 것은 매우 분명한 사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내 고통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찬란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걸 붙여주면 무지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얘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은 욕망의 욕구 욕망 욕구가 생김으로써 괴롭고 욕망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가래 갈증을 내고 욕망욕구를 채웠다 하더라도 그 습성, 욕망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그 습성 때문에 또 다른 욕망욕구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써 중생세계는 고통이 부귀영화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주는 아주 중요한 출가의 첫 번째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사회적 지위가 있고 돈이 얼마나 있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는 부처님보다 더 있지는 않고 부처님보다 더 가지진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어, 부처님은 예, 태자였잖아 태자. 봉건 사회의 왕권이라는 것은 절대적이야. 응? 그때 헌법 이 있었겠어 무슨 뭐 뭐가 있었겠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자리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절대 권력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으로는 고통 해결이 안 된다. 부처님께서 출가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명분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정반왕이 대를 이어라 어, 라고 하니 세속적으로는 당연히 그것이 절대 권력이니까 어? 에, 대를 잇는 것이 행복을 에,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를 이어라 라고 하니 고다마시탈타가 좋습니다. 아버님의 뜻에 따르는데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해결하면 은어 제가 어 아버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병들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늙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죽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왕이 되면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방법이 어 죽지 않는 그, 어,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까? 다시 겐다면, 왕이 되면은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늦지 않습니까? 고통이 해결됩니까? 이런 문제를 던지는 겁니다. 차제하고 어쨌든 출가의 의미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쫓는 그 방법으로는 고통이 해결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유성 출가가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인데 수행을 해서 열반 열반낙을 얻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열반낙의 내용이 무엇일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열반이라는 건 니르바나 그렇습니다 번뇌 불이 꺼졌다 같이 한번 해봐요 기가 막힌 얘기니까 번뇌 불이, 불이 꺼졌다, 번뇌의 불이. 꺼졌다. 예.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우리의 고통의 원인은 대상에 있지 않고 내 생각 안에 있다. 내 생각이 일어나므로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돈이 없으니까 명예가 없으니까 권력이 없으니까 또 내가 원하는 BMW가 없으니까 루이비통이 없으니까 어, 괴롭다 생각을 하는 것이 중생의 생각인데 그렇지 않고 네가 그 생각을 이렇게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괴로운 것이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이렇게 거기에 생각에 머물러 있으니까 괴로운 것이지 저는 루이브이뚜에도 관심이 없고 PMW에도 관심이 없고 명예는 더더욱 관심이 없고 권력은 권력은 스스로 자폭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으므로 괴롭지 않죠 자 이재명하고 나하고 사회적 부귀 영화 권력으로 본다면 이재명이 클까 내가 클까 사회적 부귀 영화 누가 커요 이재명이 크지 그런데 누가 더 괴로울까 어 이재명하고 여러분들하고 누가 더 괴로울까 이재명이 죽을 마실 겁니다 지금 아마 죽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 윤석열은 괴롭지 않을 것이 천만의 말씀에 두고 보세요 갈 길이 따로 있구나 어, 윤석열도 갈 길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어,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무엇을 인식해야 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가운데 괴로움이 있는 게 아니고 네가 생각을 일으키고 거기에 집착하는 가운데 괴로움이 있다는 것이 첫 번째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수행의 첫 번째도 뭐냐면 은 번뇌에서 소멸하고 번뇌를 잃어버리고 일심 무심으로 가는 것이 수행이다. 이걸 삼매라고 얘기한다. 삼매, 삼매 별거 없어요. 삼매라는 대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일으키는 생각을 전부 내려놓고 본래로 돌아간다. 환지본처한다. 그리고 환지본처에서 편견, 선입견, 관념 어, 이런 걸 모두 내려놓는다. 이것이 이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는 다른 게 없어요. 자가 본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생각이 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다고 습성을 바다고로 행위하는 게 자지, 자라고 들어가 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를 내려놓고 얘기를, 이제, 변견, 편견, 편견 어, 그 뭐, 선입견, 관념, 이런 겁니다.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런 거예요. 그걸 우리는 업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내려놓고 이것을 삼매라 그래요. 내려놓고 본이 다 보인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수행의 에, 단계입니다. 근데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절에 오면 두 가지 수행법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수행법이 있어요. 하나는 염불이고 하나는 참선, 명상 어, 이런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또 각가지로 수없이 나눠져요. 그러니까 인류사에서 심리치료나 또 세상을 관조하는 거나 이런 모든 방법들은 불교 안에 다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바탕으로 해도 현실에 무엇이 문제인가 관조, 관자재보살 관, 관한다는 것 핵심이 관삼매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그려놓고 본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 뭐예요? 종교예요? 아니면 은 심리나 정신이나 마음이나 우리 현실이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잖아 이런 것들은 응? 뭔 얘기 아시겠어요? 어, 그러니까 천국 간다는 건 답이 안 나와 그건 이제 죽은 다음에 해결될 일이야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문제를 팩트를 정확히 알고 접근하는 방법이 나온 게 불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렴우면 연불을 하는 거하고 어, 또, 뭡니까, 명상을 하는 거, 선을 하는 거, 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지, 관, 쌍수, 어, 또, 어, 정, 해, 쌍수, 요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 정, 삼매, 해, 관정, 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이 모든, 불교에서의 모든 수행은 이렇게 나눠지고 이것으로 규결되는데, 예, 여러분들이 연불하는 것도 결국은 산매로 들어가는 것이고 우주와 계약되는 것이고 나를 버림으로써 일체를 정확히 보는 것이고. 예? 또 선을 하는 것도 가라선이 니 무슨 선을 하는 것도 결국은 산매에 들어가는 것이고 세상을 버림으로써 확연히 보는 것이고 이치가 같다. 얘기해요 응? 예? 예, 지 마. 내가 저기 벌써 그냥 저기 공자님 영접하고 부처님 영접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금방 끝날 테니까. 그런데 스님이 금방 끝날 테니까 하면 은 그때부터 시작이요. 곤란한 문제 이것이. 네.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열반 사등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반은 돈내 불이 꺼진 상태 얘기하는 것인데 왜번뇌 불이 꺼진 상태를 우리가 최고의 행복 깨달음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괴로움은 대상에 있지 않고 생각에 있기 때문에 번뇌 불이 꺼진 상태로 얘기하는 것이다 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런 것이고 그러면 열반 깨달음을 얻으면은 네 가지의 큰 덕이 있고 덕상이 있다 그래서 법신 부처님이 이 덕상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긴데 그래서 열반사덕 법신사덕 깨달음은 뭐가 좋으냐 네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 그래서 어 깨달은 자는 상낙 아청의 네 가지 덕상을 가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중생은 가졌겠어요 못 가졌겠어요 못 가진 겁니다 에, 부처님이 깨달아서 가졌다 요 얘기는 여러분들도 깨달으면 가질 수 있다고 라 하는 것인데 에, 그게 뭐냐면 상, 에, 덕상 응? 그러니까 상덕 이렇게 얘기해요 상은 에, 영원한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낙, 영원한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아, 참나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정, 깨끗함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은 에이 식상해라 라고 할수 있는데 상나가정에 모든 진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상은 뭐냐 영원한 걸 가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괴로운 게뭐 때문에 괴로울까?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 무상이라는 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무상이라는 것은 늙고 병들고 죽는 걸무상이라 그래요 모든 것이 변화하는 걸무상이라 그래요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을 무상이라고 여러분들이 렇게 얘기하면 잘안 다가오는데 거울 보고 한숨 쉬는 거그거 무상이야. 응? 에휴 나도 화려한 날이 있었는데 어, 제가 현불사를 갔어요. 대전에 있는 현불사를 갔어요. 모임이 있어. 스님들이 많이 모였어요. 에? 그 스님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우리 절에 베트남 스님이 계세요. 심, 에, 심동 스님이라고. 내가 이제 하도 저는 모이기만 하면 진중한 얘기를 하니까 중간중간에 재밌는 얘기를 좀 끼어 넣으려고 노력을 해요. 심동 스님에게 여기에 있는 스님들 중에 가시려면 얼른 가세요. 여기에 있는 스님들 중에 그 인물을 좀 평가를 해봐라. 인물. 그래서 A부터 D가 있다. 평가를 해봐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70대 중반인 버우 주지 스님도 B. 하고 나도 비 그래요. 근데 순간에 기분이 확좀나빠지는데 그래도 이제 표 이게 표시할 수 없잖아. 그래 빈 것이었으면 그래. <웃음> 그럼 우리 청모 스님은 비불 그래. 어저그 순간에 그냥 음아 그것이 그 쉽지 않더라니까. 어? 어, 확 빈정이상해. <웃음> 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성님 스님이라고 지금 어 군대가 서 장교를 하는 스님이 계신데, 성님 스님 나이가 지금 서른 하나예요. 성님 스님을 보고는 에이래. 기준이 뭐냐 그랬더니 기준이 키 크고 날씬한 것이 이그 이제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나는 키가 작고 날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평생에 그래도 내가 다른 건 내가 몰라도 외모 하나로 내가 버텨온 사람인데, 아니, 거기서 비로 평가되니까, 아유, 그냥, 그것도 70대 중반에 현불사 주의스님하고 동급으로 취급이 되고, 그래도 주지하고 총무하고 레벨 차이가 있는데, 총무스님한테도 밀렸어요, 내가. 어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랬었는데, 이제 이건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게 뭐냐면 다 무상인 거예요, 무상. 우리가 괴로운 건전 무상이에요. 만나면 헤어져야 되고, 가짐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는 것이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악착같이 돈을 벌어도 내꺼 된, 영원히 내꺼 된 사람은 보들 못했어요. 전부 놓고 가요. 전부 놓고 가요. 12조 가진 사람도 놓고 갔더만, 스스로 놓고 갔어. 놓고 가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전부 놓고 가는 겁니다. 에? 자, 그런데, 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무, 중생이 보기에는 무상 때문에 괴로운 것인데 무상이 항상이다 이게 깨달은 거예요 이게 이제 즐거움인 겁니다 같이 한번 해요 무상이 항상이다 그러니까 대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생각에 인식의 전환 이게 깨달음이 되는 것인데 자. 강을 봅시다. 강이 흘러가고 있는데 흘러가는 그 강은 지금의 물과 1분 뒤에 물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어? 아 그럴 거 아니겠어요. 물이 흘러가니까 지금 내가 본다라고 하는 물과 그 즉시에서 흘러가고 또다시 차지하고 있지만 은 그것은 다른 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같다고 생각을 안 하고 어, 아니, 다르다고 생각을 안 하고,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강은, 이제,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계속 흘러가고, 다른 것들이 채워지는 것인데, 다 채워지는 것이 강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어, 이 강의 특성은 똑같은 것 같지만, 흘러가 변화가는 가운데, 강의 생명력이 있다.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세대, 4대, 사대강처럼, 볼을 다 가로막고 있으면은, 생명력이 유지되겠어요. 아니면 생명력을 잃어버리겠어요. 물은 고이면 썩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만 그럴 것이냐?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은 무상 변화 속에서 생명력을 갖게 돼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은 이제 봄이 됐는데 꽃이 피어요. 꽃이 피기 전에는 나무이죠. 나무가 남옥이 되기 전에는 전에 열매가 맺혔어요. 어떤 미련한 곰탱이는 열매가 탐스러운 이 열매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봄에 꽃이 피고 새롭게 열매가 맺겠어요? 안 맺겠어요? 안 맺죠. 그런데 그 미련한 곰탱이가 누구라고? 우리란 말 중생이란 말이에요. 가지면 계속 갖고 싶고 젊으면 계속 젊고 싶고 어, 죽지 않고 싶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무상한 것이 세상에 이치고 그 무상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이 죽음이겠어요 삶이겠어요 어? 여러분 보세요 오늘 49제 지내는데 이 49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이겠어요 끝이겠어요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겠어요 그렇죠 중생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신의 눈으로 진리의 눈으로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은 죽음이 곧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렇다고 죽으면 안 돼요. 이것은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는 것이 곧 산다고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삶과 죽음이 동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삶은 삶에 고정되어 있으면 그건 죽음이에요. 삶이 죽어가니까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노병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응. 그래서 어찌 됐든지 삶이라는 건 죽음과 동시적인 것이고 죽음이라는 건 삶과 동시적인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고 머물러 있지 않는 무상이라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즐겁다. 이게 이제 열반의 상의 덕상이고 법신의 덕상, 진리의 덕상이라고 다 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깨친 거예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상, 낙, 낙,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즐거움 상대적 즐거움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수반하는 즐거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이쁜 여자하고 산다고 한들 그 이쁜 여자하고 사는 것도 1, 2년이면 지나고 식상하고 재미없고 한눈을 팔게 되는 것이고 권력을 가진다고 한들 권력은 반드시 내려놓게 되는 것이 괴로운 것이고 권력이 있으면 권력이 있는 만큼 또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맨날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틱틱 부어 갖고 다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의 세계는 상대적 즐거움 민거의 상대적 즐거움은 고와 즐거움이 같이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예 멀리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악착같이 공부해서 내가 직장만 다니면 은어 행복할 것이다 했는데 직장 다닐 거 어떻게 행복해요? 돼지겄지? 또 내가 돈만 벌면 은 내가 장가만 가면 행복할 것이다 해가지고 입술을 쪽쪽 빨고 내가 평생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한 생을 바치리라, 검은 머리가 밥 벼려야 돼서 어와둥둥어와둥둥 너만을 사랑하리라 했는데, 어떻게? 부처님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돼? 그렇게 돼요? 응. 결혼과 동시에 괴로움은, 에, 빼도 박도 못하는 어, 괴로움의 어, 수렁으로 빠져들게 돼 있다. 별수 없어. 그런 거예요. 미우나 고우나 살아야 되고, 에이. 그 가운데 자식이 생기면 자식이 수미산보다 더큰 짐으로 있는 것이고자 한번 돌이켜봐요 내가 돈 벌고 장가가고 하면 행복할 거라고 악착같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남는 것이 행복이 남아있어요? 남아 좋아 죽겠어요? 환장에 미치겠어요? 좋아서? <웃음> 정신 차리세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즐거움이라는 이런 것이고 상 낙, 그런데 깨달음의, 깨달음의 낙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 깨달음의 낙이라는 것은 이게 포인트입니다. 무욕의 낙, 무욕의 낙이 깨달음의 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이 있음으로써 괴로운 것이고 욕망을 저버림으로써 어 거기에 무욕의 낙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는 상대적 낙이 아닌 거예요 무욕의 낙은 어,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건 상대적 낙을 추구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끊이질 않는 것이고 더해가는 것인데 무욕의 낙이라고 하는 것은 얻고자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항상 적정한 어, 선정의 즐거움 적정의 즐거움 산매의 즐거움이 있는 것이다 무욕의 즐거움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님 무욕의 즐거움 아무것도 않고 단기하고 그냥 에? 에, 탱자탱자하고 하는 것이 무욕의 즐거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얘기하는 그거 아닙니다. 선부당에 사람 잡아요. 에? 에, 나가 없는 가운데 관점을 그러니까 나를 두고 나를 두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천 없어도 괴로워요. 나가 없는 것을 알고 그 가운데에 집착할 바가 없는 걸 알고 하는 것은 시점이 어디에 있냐면 이게 중요한 거시점이 과거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온통 다 온전히 예, 법신 충만한 행복 충만한 시간인 거예요. 이게 이제 달라요. 어, 왜냐하면 중생은 욕망이라는 것은 항상 시점을 지금에 안 둬요. 미래에 둬요. 어? 그리고 욕망이라는 것은 대상에 둬요 욕망의 특징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을 잃어버려 그리고 지금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후회해요 이제 75 인생이 갔네 80 인생이 갔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깨닫고 보면 내가 없다는 걸 알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개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걸림없는 행이 나오는 거예요 걸림없는 행 항상 충반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최대치가 나오는 겁니다. 최대치 내 나를 버리고 법신의 에, 능력 카피 이것이 내 안에 에, 이제 주제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최대치가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알아듣든 보라듣든 그냥 한번 얘기해 보는 것인데 중요한 겁니다. 에? 낙이라는 것은 그래서 세속적인 기준의 상대적 낙 이것은 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깨달음의 낙이라는 것은 무역의 낙이다. 무역의 낙 가운데서 천하를 얻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을 얻어서, 어, 이제 즐거움으로 또 덕으로 어 얘기하는 것이다. 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상낙. 아! 요것만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예, 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저 저기, 나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나라고 생각하는 걸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음, 내가 없음으로써 법신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함으로써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부터 일를테면 내가 그냥 농담을 스님은 농담 잘하거든요 농담으로 얘기해 야 저기 너는 에, 너는 어디 가면 무섭진 않겠다 사람들이 너, 네 외모 보고 짐승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무섭진 않겠다 야 농담을 해요 그런데 스님 농담이거든 그런데 그 사람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나, 나, 나라고 하는 것 안에서 업성이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를 스스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 이것은 내가 얘기해서가 아니고 내 안에 그런 종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가 걸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 동창회에 갔어 동창회에 갔는데 네. 내가 돈도 벌고 이제 BMW 타고 가고 루이비통도 들고 갔어요. 그런데 그돈 버는 얘기가 대세일 줄 알았더니 그 얘기가 안 나오고 자식 새끼 공부하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어? 누구 엄마는 서울대를 갖고, 누구, 누구 엄마들은 서울대를 갖고, 누구, 뭐, 누구 엄마, 딸내미는 뭐, 뭐, 의대를 갖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말도 못 해요. 짜증이 확 나요. 그건 자기가 갖고 있는 컴플렉스인 것이죠. 그러니까, 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은, 나라는, 모든 괴로움은 나라는 걸 전제로 해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나라고 하는 것은, 전부 외부에서부터 비롯돼서 나가 형성된다.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기 숨을 쉬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어뭐 어, 집이 있어야 되고 전부 땅이 있어야 되고 전부 외부에 의해서 내가 존재해요. 그러면 나라는 것이 고유한 나라는 것이 독립된 나라는 것이 존재가 가능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 나라는 건 결국 밖에서부터 100% 밖에서부터 와서 내가 형성되는 거로 고유한 나라고 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고유 고유한 나라는 것은 아, 의미가 없는 거. 이 그럼 지금의 나라는 거 의미가 없는 것이냐 자, 이 이제 같이 해 봐요. 신불급 중생.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 이거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에, 이제 에, 그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화엄경이 팔만장경 경전 중에 꽃이라고 하는 경이 화엄경이에요. 화엄경의 내용이 뭐냐면은 중중무진 법계연기 존재의 모든 것들은 꽃과 같고. 연기해서 존재한다. 이게 핵심 포인트에 있기 있어요. 어디 가서 못 들어요. 여러분들은. 이? 모든 존재는 부처있고 꽃과 같고 어, 완벽하고 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부 연기 관계에 대해서 존재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게 이제 그래서 화엄경은 존재론 또 우주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런데 그럼 왜 꽃과 같고 신불급 중생 시산부 차별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냐 같이 한번 해봐요.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하등 차별이 없다. 이렇게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듣는데요. 부처와 중생의 차별이 없다. 이건 인류 역사에서 불교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믿는 신과 절대자와 어, 내가 믿는, 데, 그, 나, 나가 차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불교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 것이냐. 심지어는, 어, 두두물물이 중생이고 부처고 완벽하다. 험경에 얘기하는 것이 부처님이 얘기하는 것인데 왜 그럴 것이냐. 가만히 봐요. 이? 내 몸만, 내 몸에는 세포로 이제, 그, 대부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세포 하나를 띄어서 조사를 해보면은 예, 여러분들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저고 때 우리가 몽골리 아니고 전쟁 때 섞였고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세포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다. 응? 그러면 이 세포 하나가 우에 조상, 조상, 조상, 조상, 조상, 조상, 조상, 조상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정보. 그, 하나의, 그러니까 백대 주상의 하나의 삶은 그 삶이 거기서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부 그 시대의 상황, 사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뭘 먹고 하는 것들이 전부 그 안에 담겨져 있어. 그 생명 안에.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 이어져, 이어져, 이어 와서 내몸 안에 있어. 그리고 내 몸만 안에 세포 안에 거기에 담겨져 있어. 그러니까 이 세포 하나는 일체 생명이 전부 다 관계되어 있고, 그관계대 응축되어서 이 안에 머물러 있다 맞아 틀려? 아, 맞아 틀려요 이것을 험경 법성계로는 일미진중함시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티끌에 온 우주가 다 담겨져 있다 어? 자 보세요 나하고 저 엊그저께 비가 왔어요 나하고 저 하늘에 있는 구름 저 구름과 나는 에,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별 관계가 없어요? 어. 그러면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저기 구름과 여기에 있는 나는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봐요. 에, 구름이 있어야 비가 오고 비가 와야 만생명이그 물을 먹고 어, 그 성장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내가 아,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고, 먹을 것을 얻음으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 곧 나는 구름이 있는 거로 사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구름만 있으면 되는 거냐? 야, 그게 아니야. 구름도 있어야 되고, 비도 있어야 되고, 해도 있어야 하고, 땅도 있어야 되고, 심지어 그 안에서 비만 온다. 그래서 생명이 살아갈 수 있어. 없어요. 그 안에 이를테면은. 생명들이 먹고 먹히는 관계 안에서 죽는 것이 있고 죽는 것이 에, 그러니까 소멸되는 것이 있고 소멸되는 것이 거름으로 되는 것이 거름이 또 생육작용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생명들이 먹고 먹히는 가운데에서 죽음으로써 거름이 되고 또 똥을 싸움으로써 거름이 되고 그러 것이 생명이 되는 것이 그게 불구부정이에요 그러으로써 내가 살 수가 있다 고로 나는 온 우주의 티끌 하나하나 온 우주 삼천대천세계 응? 행성 하나하나가 전부 내 안에 들어와 있다. 맞아 틀려. 맞아요. 그래서 내 몸을 소우주라 그래. 소우주. 그래서 일미 한 티끌이 온 우주를 시방세계를 다 갖고 있다. 일체 진중 여겨시 일체도 마찬가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는 요 얘기는 내가 우주요, 내가 전체요. 그러고 나는 법신이다. 하나 하나가 소우주고 이 하나 하나의 소우주들은 서로 또 관계되어 있고. 그러한 코로 하나하나의 소주는 일체 차별이 없고 왜 그러겠어? 회일 스님은 회일 스님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온통 온전히 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보야. 이해되세요? 음. 여러분들 백날 내 흉내를 낸다 하더라도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또 여기 어떤 사람도 내가 저 사람이 부러워서 쫓아간다고 한들 저 사람과 같을 수가 없어 그저 사람은 온전히 그대로 저사람이 우주의 세계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우주의 세계, 그 정보 이것이 세상을 살리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에, 그 저기 정보, 특성 이것이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누구요? 그 저기 스티브 잡스가 똑같은 사람이 복제돼 가지고 우주에 충만한 자니에 계신 곳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이제 우주를 살리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양성이 왜 중요하냐면 왜 차별 없는 세상, 차별 금지법이 중요하냐면은. 각기 다양한 것은 각자의 정보를 가지고 각자의 정보가 서로 얽혀가지고 유기적으로 얽혀가지고 살게 돼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셔서 깊이 생각하세요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통찰해서 뭔가를 얻었다고 한다면 은 여러분들은 앞으로 절대 차별하면 안 되고 내가 붙처거나 상대가 붙처거나알 수가 있어요 괴로움이 소멸되는 겁니다. 왜? 내가 부처인데 뭘 저렇게 상대에 닮아가려고 그러고, 어, 이럴 테면 쫓아가려고 그러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낙, 아, 아의 즐거움, 아 덕상. 이것은 지금의 나가 이렇게 뭐 갑자기 뭐 변해가지고 뭔뭐 부처님처럼 이렇게 30상, 80종으로 갖고 이게 아니고 지금의 나 자체가 중생이 아니고 부처라는 것을 아는 즉시 거기서 괴로움은 모두 소멸된다.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 상나가 정, 깨끗함을 얘기하는데 무슨 뭐 바이러스를 소멸시키고 응? 손을 깨끗이 씻고 이런 깨끗함이 아니에요. 본래 여러분들 마음이 물들지 않는 깨끗함이 있다. 이걸 불성이라 그런다. 불성은 별짓을 다해서 소멸되지 않는 것이고, 훼손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고, 깨달으면, 깨달으면은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반 사덕, 법신 사덕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머리로 헤아린다고 해서, 아, 내가 알았다. 이거 아니에요. 이것은 머리로 헤아리는 건 관문이에요. 어, 머리로 헤아리는 걸 닦아야 돼요. 어, 닦으면은 온전한 즐거움. 그러니까 영원함을 얻게 될 것이고 영원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고 어 영원한 참나를 법신의 나를 알게 되는 것이고 물들지 않는 그 자체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 길을 좀 지발, 지발 돈 벌려고 마지 말고 지발 응? 나이가 막 60, 70이 돼도 침 흘리고 다니고 그러지 말고 응? 좀 닦아 나가면서 닦아 나가면서 어, 행복을 예, 하나 하나 얻으려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방, 마지막 방법 하나만 알려드립니다. 스님 아, 어려워요. 그다 알겠는데 그 어려워요. 그러면 한 가지만 하세요.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나 관세보살, 관세보살, 관세보살, 시장보살, 시장보살, 시장보살, 시장보살. 조금 머리가 되시는 분은 신부장 못했다라 해나무를 한다라 요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나 그렇게 하면 은 일념이 무념이라 염불은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부처님은 대상화되는 것이 아닌 것이고 나와 하나 되는 것이고 나와 하나 된다는 것은 지금의 순간 공간과 시간 이 모든 대상 각기 다른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일심이 무심이 되고 무심은 안락이 되는 것이고 그 무심과 안락 가운데 일체 모든 만상이 다 드러나게 되어있는 것이다 합장하세요 평화를 위한 발언문 거룩한 산부의 귀하오며 온 세상의 평화가 함께하길 간절히 발언합니다 공손히 당신 앞에 무릎 꿇고 세상을 바라보면 서로서로 서로 달라도 실상은 한몸 한생명이건을 나와 너를 나누고 남과 북을 가르고 자와 우를 구별하는 이기와 무명으로 인해 지구촌 공동체 운명이 이기에 처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생명보다 더 존귀한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중생 어둠이 곧 부처님의 아픔이듯 우크라이나인들의 아픔은 우리 모두의 아픔입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이제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삶의 공존을 실현하여 차별 없는 세상이 열리고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평화의 씨앗을 뿌려 세계 일화의 인연 공덕에수위동창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명의 미혹에서 벗어나 평화와 공존의 세상이 열리고 나만의 평화는 어느 곳에서도 진실할 수 없음을 깨달아 모든 인류가 희망의 등불을 환하게 밝히고 진정한 생명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2천만 불자들의 기도가 희망과 용기로 전해지고 우크라이나의 생명의 존엄한 가치가 행복한 삶으로 화답하여 평화의 길이 환하게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나오니 널리 섭수하여 밝혀 주시옵소서. 나무사가모니불 나무사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사가모니불 영광찬도 읽겠습니다.